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5월 4일에 업데이트되는 v 보의 점검 내용입니다.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되게 되고요. 어, 세 번째 보상 리터치가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악마토벌 남부토벌지가 시즌2로 변경되면서 신규 보상 및 어, 추가 변경되는 점이 생겼습니다. 자, 신규 보상에서는 지급되는 주화가 변경됩니다. 어, 검은 주화로 주웠는데 이제 붉은 파도 주화로 바뀌게 되고요. 깨어난 지쿡스판덴 슈리온 록슨의 장신구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튼 귀걸이 제로가 나오게 되고요 이 보상된, 이 바뀌게 된 보상을 받는 대상은 일단 주화는 전 단계에서 다 받게 되고요 이 깨어난 시리즈는 일반 각성의 권장 전투력 100만 이상 지역에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엘튼 귀걸이 제로는 권장 전투력 230만 이상의 각성 단계에서만 받을 수 있도록 변경이 되네요 그리고 남부토벌지의 각 9단계부터 18단계의 권장전투력이 상향조절 됩니다. 9단계부터 증가하니까 여기 50만지역, 50만지역인 것 같은데 자, 다른데도 보시 어, 위쪽은 110만지역이네요. 아무튼 여기부터 18단계까지 이 전투력이 상향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상향되는 리스트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만 한번 볼게요. 자, 가장 높은 등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산한 폭포구덩이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17단계 17단계가 와 잠깐만 너무 올라가는데 기존에 는 17단계는 지금 186만 지역이거든요 근데 변경되는 지역을 보면은 어 여기 지금 321만 입니다 와왜 이렇게 올라갔지 자 제가 돌수 있는 구역은 제 기준으로 하면은 11단계까지 내려가게 되네요 11단계까지 야 이게 아마도 이제 고투력이 평균적으로 많아지니까 이 쌓이게 되는 양마토벌을 소모하기 위해서 어, 전체 상향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벌 감지에 재화가 변경되는데요. 야 기존에 있던 이 바트라반이 심면의 바트라반으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 굳이 왜 바꾸는 거지? 획득처는 임무 달성 보상과 V4 상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개편전에 가지고 있던 이 바트라반으로 감지되어 있던 지역들은 10대 1 비율로 자동 환산되어서 감지된 상태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미리 이제 감지 열린 거 있죠? 이 열린 게, 10대1 비율로 환산돼서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환산 예시에, 1개에서 10개는 무조건 1개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거죠? 아, 9개. 지금 9개 열렸죠? 이런 건 무조건 1개로 바뀌게 되고요. 지금 11개에서 20개, 11개에서 20개, 11개에서 20개는 2개, 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네요. 여기 지금 42개잖아요. 그럼 이건 5개로 바뀌는 겁니다. 10대를 비율로. 54개는 6개로. 이 10단위로 넘어간 거는 올림으로 계산하셔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궁금한 점은 가지고 있는 건데, 이 바트라시만 여기 가지고 있는 거, 열지 않고 가지고 있는 건 어떻게 되는 거지? 여기 설명에는 열려있는 걸만 지금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자, 바뀌게 된 후에는 시면에 바트라만, 어, 기존 바트라만 10개라고? 아 구매하는 거구나 기존에 있던 것들로 50만 골드를 또 바트라마한으로 살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안 열고 있는 것들 골드로 바꿀래? 아니면은 시면에 바트라마한으로 바꿀래? 이렇게 두개 선택지가 생기게 된 겁니다 어, 그리고 악마토벌 남부토벌체 시즌1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이 악마토벌을 이용을 원하는 대장님을 위해서 어, 바트라바운드로 감지할 수 있는 이벤트 악마토벌 지역이 다음주 5월 11일날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이벤트 악마토벌? 이거또 이제 조금 애매하게 됐죠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시면으로 바꿔야 되는지 이거 지금 애매하게 됐습니다 이벤트 어떤 걸할 건지에 따라서 미리 바꾼 사람만 손해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왜한 번에 같이 안 해놓고 이벤트로 이렇게 나오는지 먼저 이렇게 선보인 거 봐서는 지금 개편되는 보상보다는 안 좋을거라고 예상됩니다. 이벤트가 자 펭귄트 교환소의 붉은파도 상단이 리뉴얼됩니다. 자 이번주로 원료되면서 초기화됐는데 구매 안하시길 바라고요. 주화가 많이 들어가니까 자 어떤 상품들이 바꾸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붉은파도 상단의 축복의 상자 주간구매 한정 한개구요 뭐야 4,500개나 들어가네요. 뭐 안에 모두, 뭐가 들어있는데 여기 안에 자이 붉은파도 상단의 축복 요 상자 안에는 어, 거래 가능한 엘튼 장신구, 그 다음에 기속 또는 거래 가능한 깨어난 장비들, 용웅 등급, 어, 다 기속이랑 거래 가능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강화 장비로 해서 9강짜리, 8강짜리, 7강까지 브렐란 장신구를 얻을 수 있네요. 아이템 수집 고급 등급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게 확률표시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고급으로 받을 것 같거든요? 고급 수집이... 아, 아니구나 비텐권에서 위선의 초원까지 6강에서 9강입니다. 6강에서 9강이면 은 어, 나름 괜산초 어, 4500개 와, 여기서 엘튼이 떠버리면 은 거기다 거래 가능인데? 이거 너무 아이템 가치를 너무 하락시키는 구성 아닌가? 그래서 악마토벌에서 붉은 파도로 주는 걸로 이렇게 바뀌게 된것 같습니다. 붉은 파도 좋아주는 걸로. 내일 한번 업데이트 끝나고 이거 수, 수급량이 얼마나 되는지 또 알아봐야 할것 같네요. 자 그리고 펭귄드 돌림판에 또 이제 리뉴얼 됩니다. 자첫 번째로는 일반 돌림판에 신규 보상이 추가되는 거고요. 신규 보상 내용에는 마법서와 팔찌완장 문양 마법서 이렇게 추가되고요. 일반 고급 마법서가 이제 돌림판에서도 나오니까 어, 굳이 북부지역 악마토벌 돌지 않아도 이제 수집할 거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가 된 영웅 등급의 장비들 어, 이거는 어 상급인지 브렐란인지 적혀있지가 않습니다. 다 나온다는 소리겠죠? 그 다음 잠재력 개방의 어, 마력의깃든 목걸이 영웅 등급 전설 등급 오 좋아 좋아 일반 고급 희귀가 아예 안나오고 바로 영웅 전설 등급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템 수집 희귀 등급 영웅 등급 제작제로 해서 각성의 기원과 지혜의 원천을 또 얻을 수가 있네요 그리고 기존에 어떤 희귀 등급의 무기방어구 장신구 조각품 그 다음에 강화된 일반 등급 희귀 등급 무기방어구 장신구 아예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일반 돌림판 돌리기에서 전설등급이 나올 경우에는 행운게이지가 음. 초기화된다고 적혀있습니다 어, 여기서 전설등급이라고 해봤자 이 마력에 깃던 목걸이 밖에 없는데 여기에 나올 때 게이지가 초기화된다고요? <웃음> 그렇다면 대충 요 놈이 확률이 높겠죠 나올 확률이 확, 확률이 높여서 영웅 등급 여기에 먹기 힘들도록 왠지 구성이 되어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잠재력 레벨이 조금 더 올리기 쉬워질 것 같네요 자그 다음은 행운 게이지를 100% 채웠을 때 신규 보상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장비에서는 깨어난 등급 무기 방어 장신구가 나오고요 또 강화 장비 5강에서 7강짜리 무기 방어 장신구가 드랍이 되도록 되어있네요 한 번에 깨어난 자리를 줍니다. 또 이렇게 신화 무기의 재료들을 수급할 수 있게 바뀌는 것 같네요. 자, 다음은 임무보상에 대해서 바뀌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점검 후에는 1일, 어 주간, 월간 모든 임무가 초기화된다고 되었습니다. 어 미리 주간까지 확실히 땡기실 분들은 오늘까지 했었어야 했죠. 자, 바뀌게 되는 한번 1일 임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접속보상에 대한 리터치입니다. 자, 상급 축복의 물약은, 어, 그대로 주는 것 같고요. 자, 고급 영원석 파편 필요 없는 거죠. 미식가의 도시락 10개, 이것도 필요 없죠. 필요 없는 거를 눈부신 마력의 기도 목걸이 상자 한개와 상급 축복의 물약 한개로 바뀌게 됩니다. 10만 골드 주던 거를 아스카탄의 성장 지원 주문서 1시간짜리로 바뀌게 되고요. 영원석 정화수가 맹약의 성장 지원 주문서 1개. 오, 요거 두개잘 바뀌었네요. 딱 적당한 기준선에서 잘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급 축복 물류 1개 주던 거를 각인석 선택 상자 1개, 그리고 펭귄트의 각인석 상자 1개가 시간의 증표 1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 이 부분은 그때 유저 댓글에 필요한 것 중에 차라리 각인석 선택 상자로 바뀌라고 이렇게 의견을 내주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어, 그대로 방영이 되었습니다. 자, 이 시간의 증표가 새롭게 생겼는데, 이거 한번 뭔지 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의 증표는, 자, 이벤트 상점에 가서, 시간의 증표 교환해서 아이템을 또 구매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상금 영공 장비 상자 1개, 그 다음에 아스카탄 성장 지원 주문서 2시간짜리 1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상금 영공은 계정 주간 한번 바꿀 수 있고요. 어, 시간의 증표 7개가 필요합니다. 이거 하루 기준인데, 결국은 일주일 하루도 안 빠지고 다 모아서, 상금 전공 장비 한개로 바꾸는 거네요 어, 이미 아이템 어느정도 맞추신 분들은 아스카탄 성장지원 주문서로 바꾸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골드 부족할 때는 이 시간의 증표 자체를 팔아서 개당 30만 골드로 또 판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초월의 파편 획득처가 추가됩니다 오 드디어 소녀의 운명 2에서도 봐줄 수 있게 되고요 소녀의 운명 2 여기죠 207만부터 갈수 있습니다 아 여기까지 내려왔다면 은참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저도 기회 한 개를 초월시켰는데 어 도저히 레벨업을 할 수가 없네요 자 다음은 장비 세트 효과가 추가됩니다 장비 6세트 효과가 추가되고요 기존 방어구 4세트에 무기가 추가되어서 6세트로 완성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6세트 맞췄을 때 스탯이고요 지쿠스 쪽에서는 방어력과 p v 치명타 피해 감소와 PVP 치명타 피해 감소 이렇게 이렇게 세가지가 추가됐고 판덴 쪽에서는 치명타 저항이 추가되고 나머지 두개 똑같이 추가됐고요 슈리온 쪽에서는 슈리온도 치명타 저항 록스는 막기가 추가됐고요 엘튼 쪽에서는 막기 8배 그 다음에 범위 스킬 피해 감소가 또 추가로 붙게 됩니다 여기는 신성한 엘튼까지 포함이고요 자 6세트가 나왔기 때문에 2세트 4세트 끊어서 효과로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마석 수집의 증표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수집의 증표로 마석에 있는 그 아이템 수집까지 채울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대체 가능한 일반에서 고급 등급의 마석 전용 수집의 증표가 추가가 됩니다. 자 일반 마석의 수집의 증표고요. 바콘 관련은 한 개씩 들어가고 디녹스까지 한 개고요. 루스칼 브로카이스는 두 개씩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어 어차피 지금 기만 바말론까지는 골드로 다 구매해서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일반 등급을 이렇게까지는 넣을 필요가 없고요 고급도 마찬가지죠 기왕 채운다면은 라즈카부터 이렇게 위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자 마력핵 상점에 신규 상품이 추가됐고요 아무래도 저 증표겠죠 맞네요 일반 마석과 고급 마석의 수집의 증표가 생기게 됩니다 둘다 주간 구매 한정 10회고요 마력핵 가격이 일반은 개당 100개 고급은 개당 200개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수집의 증표에서 대체 가능한 대상 장비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원래 기존 7강부터 이렇게 수집을 넣을 수 있는데, 0강부터 6강까지도 넣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는 이 그런 내용이네요. 개수가 한 개씩 다 들어가고 6강이만 이렇게 두 개씩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등급의 일괄 강화가 생겼습니다. 일반템, 고급템도 모두 일괄 강화할 수 있게 생겼고요 이거는 진작 나왔어야 했는데 왜 굳이 희귀 용웅 따로 냈다가 이제야 추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들은 이제 기타 변경되는 점들인데 PVP 내용에서는 서버 내에서 루나트라 아니죠 서버 내에서 적대 길드 간에 PK 시 적용되는 성향치 수치가 감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리스 전직에 대한 변경되는 점인데 전직 시 지급되는 전직 특화 점수를 상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기존 5포인트 줬던 게 10포인트 주도록 되어 있고요. 이미 전직을 해서 5포인트를 받은 분들은 추가로 5포인트를 획득하는 상태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업데이트 후에는 클래스 전직 하신 분들은 추가 5포인트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원 난투전에서 목표 점수가 15만점에서 20만점으로 상영되고요. 창고 공간 확대 최대 개수가 200칸에서 250칸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골드의 최대 보유량이 이제 9억 9천에서 20억까지 증가하게 되었고요 이거 가장 업데이트 중에서 가장 잘한 것 같습니다 모든 강화 주문서 무게가 0으로 변경됩니다 이야 이제 강화 주문서를 창구에 일일이 넣었다 뺐다 할 필요 없이 그냥 들고 다니면 되겠네요 자그외 이벤트로는 이제 어린이날 기념 어른이날 풍선 다트 이벤트 시작되고요 자 어른이날 쿠폰 선물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서버 이전 전야제 미션이 생기게 되고요 이제 서버별로 접속선물 및 쿠폰이 공개된다고 하는데 자이 공개되는 쿠폰 번호를 어떻게 공개가 될지 인게임에 나오는 건가 자 쿠폰 번호는 여기 인게임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식 카페가 아니고 인게임 공지에요 그리고 우편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서버마다 서로 다른 쿠폰 번호가 공개되고 이 7개의 쿠폰 번호 모두 획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서버별로 나오는 모든 쿠폰 내가 다 입력할 수 있다는 소리고요. 그래서 총 영웅 초월의 단서는 42개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오늘 이렇게 보상 을 리터치 되는 업데이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업데이트 후에 특히 이 바뀌게 되는 악마 토벌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